자 이번 강의에서는 어, 굉장히 재미있는 글자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 드릴게요 어, 화면에 어떤 물체를 따라다니는 글자 트래킹 이라고 합니다 자 카메라 켜서 동영상을 한번 찍어 볼 텐데요 저 손가락을 그냥 이렇게 촬영을 할게요 화면 밖으로 손가락 끝이 나가지 않도록만 주의하시고 한번 찍어 보시면 됩니다 이 손가락 끝을 추적을 할 거거든요 자 동영상 녹화를 시작하고 뭐 이런식으로 한번 손가락 끝이 화면을 안 나가도록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자 그리고 동영상 녹화를 이제 중단을 하시고 캡컷으로 돌아갑니다 새 프로젝트에서 가지고 올게요 자 손가락 촬영한 영상 있죠 얘 하나를 추가해서 가지고 오신 다음에 플레이해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손가락 끝이 화면을 안 나가도록 이뭐 이런,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거죠? 자 소리가 계속 날것 같으니까 소리는 제가 좀 끄고 작업을 할게요 볼륨에서 이렇게 하면 녹화 당시에 제가 설명했던 소리가 안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 귀찮을 수 있어서 제가 제거를 했어요. 자이 상태에서 글자를 하나 입력을 합니다. 자 텍스트 눌러주시고 텍스트 추가하시고요. 여기다가 아무 글자나 입력하세요. 저는 그냥 손가락이라고 할게요. 자 글자 뭐 꾸며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좀 꾸며줘 볼까요? 글자 잘 보이게 자뭐 요정도 좀 해서 글자 꾸미기를 완료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글자를 뭐한 요정도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어디다 둬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다 손가락이라고 제가 표시를 한 부분이 여기죠 약간 손가락 꺾어서 여기까지만 더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작업이 다 됐어요 자 글자를 선택을 하고 밑에 기능에 보시면 트래킹 이라고 있습니다 트래킹이 뭔가를 추적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래킹을 눌러주시면 트래킹할 대상을 골라라 라고 나오는데 형태가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어떻게 맞추시느냐 하면 어, 요 부분을 요렇게 요렇게 하시면 사이즈가 조절되거든요. 이 사이즈 조절해서 손가락 끝머리 쯤에 요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이제 추적할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글자가 3초 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만약 에 끝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 영상 끝까지 맞춰서 쭉 당겨 놓고 출발을 하면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트래킹 추적할 위치는 여기다 하고 맞춰 주시고 트래킹 시작이라는 버튼을 눌러 주시면 자 이제 추적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저 손가락 끝이 화면 밖을 나가버리거나 하면 중간에 저렇게 트래킹이 끊어져서 더 이상 안 따라가는 경우가 발생을 간혹 합니다 자 지금 잘 따라가다가 여기서 살짝 놓치죠. 가만히 있잖아요. 이 이유가 뭘까요? 이 손가락을 추적하는 손가락은 밖으로 나가지 않았지만 손가락을 추적하는 이 동그라미 있죠. 이 동그라미가 화면 밖으로 튀어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제가 세밀하게 조절을 해서 요렇게 맞춰주시고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트래킹 시작을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번 누르면 요 기존에 있던 거 지우가라고 물어보거든요. 자 지우고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손가락 이라는 글자가 여기 또 튕겼네요 한번 그죠 여기서 멈춰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원래 이게 잘 안돼요 깔끔하게 안 돼서 제가 그나마 좀잘 되는 샘플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트래킹 잡아 주는데 요거를 조금 더 이번에는 좀 손가락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약간만 더 범위를 더줘 볼게요 자이 상태에서 트래킹 시작을 합니다 자, 아까건좀 타이가 있죠? 이번에는 또잘 따라가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건 몇번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이게 이렇게 하면 무조건 잘 됩니다. 이게 아니고 저 손가락을 따라가는 저 범위 있죠? 저 범위도 여러분들이 한번 손질을 좀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저처럼 중간에 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을 끊어가지고 다시 이어서 따라갈 수 있도록 또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는 어때요? 제대로 따라가고 있네요. 그렇죠? 자, 이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어떤 노하우가 필요한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이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하다가 안되면 여러 번 시도를 해보거나 잘라서 시도를 해보거나 하시면 어떻게든 이 트래킹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트래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